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열공성 뇌경색 병력자가 정신을 잃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하였다면 탑승 중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주원지법2017 가단 5050931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돌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내경색이라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은 주간으로 별다른 교통장애가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은 왼쪽 앞 범퍼 부분만 손상되었을 뿐이며 피해 차량의 경우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,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이도, 경추 및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고, 지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때에는 구어장애와 진암형 상실증상을 보였습니다.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두부 외상이나 출혈 등이 없었습니다. 각종 검사에서도 뇌경색의 발생 원인이 될 만한 뇌손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서 과거 열공성 뇌경색 및 대형동맥의 축상경화증을 시사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.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후 실시된 검사에서 망인에게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피의 항혈전 기능 이상 및 손상을 초래하여 동맥 경화 및 혈전증 형성을 유도하고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은 축상경화증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 및 말초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